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변질되어가는 찬송에 대해서, 어,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어, 앞에서 찬양을 드렸지만, 찬양을 뭐잘 부르거나, 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또 교회 음악이 어떻게 변해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을 전하는, 전하고자 합니다. 그, 그것이, 어, 지금 현재그 교회가 어떻게, 어, 음악으로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어, 음악을 잘 모르지만 어, 음치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 알려드리고자 알리고자 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기본적인 찬양의 올바른 자세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해야 되고 공개한 소리로 정확하고 정밀하게 찬양해야 되고. 극진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찬양해야 고새 노래로 찬양하고, 영화롭게 전심으로 찬양해야 되고, 정숙한, 그 다음에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진심으로, 그다음 춤추며 손뼛치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한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이 찬양에 그런, 어, 가장 중요한 건이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을 드리는 방법에는 입을 사용하고 노래하는 것, 외치는 것, 말하는 것, 그다음에 손을 사용하고 어, 손을 들고 손뼉을 치고, 그다음에 몸을 사용해서 어, 뭐 일어나서 허리를 굽히거나 무릎을 꿇어서 기뻐된 기뻐서 뛰고 춤을 추는, 그다음에 어, 그뭐 하프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어, 찬양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종기와 위엄이 들어가야 되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와사망이기신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년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찬양의 내용에 필요하다는 거죠. 어, 이제,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유의할 점들이 있는데, 통성기들을 돕기 위한 배경음으로 찬송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찬양대는 해중을 대표해 찬양하는 것으로, 해중도 마음으로 함께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 다음과 같은 표현에 유의할 땐가 있는데, 성가대가 아니고 찬양대. 예, 이게 성경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 부르겠습니다. 아니라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찬송이나 한장 부릅시다. 보통 우리 가 찬송이나 한장 부르, 부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경시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준비하는 찬송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다 같이 찬송합니다. 라고 해서 찬송은 예배의 준비가 아니라는 거죠. 시간 관계상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로 이렇게 얘기해두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떤 뭐그 모임이나 이런 데를 가면 찬송을 부르면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찬송은 자리 정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돕는 찬양대의 찬양은 예배 중의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어 예배를 돕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가 예배라고 아시면 됐고요. 그럼 가사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은혜는 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 예배의 본질이 신령과 진정이라면 찬송도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찬송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임해야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언어보다 소리의 언어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이게 언어를 두루, 이 마,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소리로서 이 감정이 더 풍부해지죠. 그래서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퍼지고. 밝고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어이 음악은 또 감정의 언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뭐 춤을 추고 싶거나 아니면 슬픈 음악이 되면 슬퍼지고 그 다음에 기쁜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 음악이 갖고 있는 소리가 갖고 있는 어 말보다 소리가 더 중요한 그런 언어의 형태가 되고 있다 라고 습니다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혹시 뭐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글로미 선데이라는이 어, 노래가 어, 그 과거의 20세기의 죽음을 보르는 노래 그 자살 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이고 어, 여기에 나오는 그 노래들이 바로 어, 그 많은 자살을 유도했다는 그런데 이 음악이 음악 자체가 그 많은 사람들을 자살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글루미 어, 썬데이가 이제 우울한 일요, 일요일이라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이런한 작가가, 남자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내용의 가사가 단조승륙함께 불린다. 그래서 헝가리 피아니스트 레조 세르시가이 어, 곡을 작곡하면서 작곡 작사하고 그 여자친구가 죽, 죽고 나서 그... 이, 이 마음이 자살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이 이거 이이 이 음악이 나오고 나서부터 헝가리의 자살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자살율도 엄청난 그 오르고 그다음 범죄의 결과도 더 초래했다라는 것이 어, 그래서 이 그루미 선데이의 이 영향으로 노래 음향, 음악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어, 시간 시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에서 BBC에서는 이 곡을 금지곡으로 어, 금지곡으로 정하는 방송국에서 어, 영국과 미국에서 방송국에서 금지곡으로 정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곡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컸다는 거죠. 자, 우리가 가면 음악은 메시지라는 거죠. 아까 뭐그루미스런도 마찬가지, 우울하면 우울한 것들로 마찬가지로 이 음악에는 어, 메시지가 전해져 있는데 우리가 군대를 가면 대부분 의 군대에서 어, 군가를 부르잖아요. 세계 어느 어느 군대를 가도 군가는 부른,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군가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 그 군가를 부름으로 해서 어, 소속감과 그 다음에 전투, 투지력을 불러일으키고 군인으로서의 그런 폐기와 그런 것들을 어, 군가에 실어 담는다는 거죠. 그 군가를 부르면서 우리가 더욱더 활기차게 전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정신무장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 이게 어, 유치원생이 군복을 입고 어, 군가로 부른다고 하면 유치원생들의 이런 어린아이들이 군가로 부른다면 강력 그 성인들은 부리는그 군기와 폐기와 어, 군의 사기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이렇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군가로서 어, 군인들을 어, 정신무장을 하고 패기와 군에서 사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바로 군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후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음악의 어, 메시지. 아까 음악의 은어였고 음악의 메시지가 서해진게 바로 이 음악이라는 거죠. 또 음악은 어, 언어로서 소통의 기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 그 나라 말은 모르지만 그 나라의 음악을 들음으로 해서 그것을 따라하고 그 음악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말이 가지고 있는 표현과 의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또 다른 언어로서 인간의 삶에 깊이 위치한 표현법인데 음악의 그리스어는 무스키, 음, 무스키라고 하는데 음악과 시, 춤이 일치된 개념으로 음악과 문학은 원래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결혼식과 장례식, 추수와 종교식 등 감격과 고, 고결함이, 고결함이 있는 곳에서 음악은 필수 요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세계 어디로, 세계 어느 사람 들어가도 언어의 소통을 기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와 문화는 달라도 음악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세계인의 공룡어다. 그래서, 어, 음악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정의 언어고,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언어로, 이 음악으로서 소통을 할수 있는, 그만큼, 이 음악의 어 힘은, 어, 어떤 말보다도, 어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 최근에 그, 어 미국에서, 이 시, 소리 마약이라는 거, 아, 아도즈라고 해서, 이 신종 사이버 마약으로 불리는 아이도즈는 사람이 마음의 평온함을 느끼는 알파파와 그 다음에 지각 꿈을 경계상태로 불리는 셀타파하고 긴장 흥분 등 효과를 내는 베타파를 주파수 특성을 고루 섞어서 이를 듣기만 해도 사실상 환각, 쾌락 등 인간 심리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소리 형식의 이마 소리, 사이버 마약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출시됨으로 해서 이것을 만들고 어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처음에는 그냥 뭐어뭐 어, 뭐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소음과 불과하고 그냥 잠이 들었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이 행하는 모습을 담은 관련 유튜브나 동영상들을 보면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울거나 공포에 질려하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수 수 있다는 거죠. 또 눈이 풀린 모습으로 실제 환각 환각 상태의 빠져든 것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영상들도, 어, 많이 볼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돌즈가 제공하는 음원 가운데, 코카인, 엑스터시, 아편, 헤로인, 마리아나 등 마약 효과를 내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아이돌즈 가운데, 지옥의 물이라는 뜻의 게이트 오브 하데스는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어, 다른 그,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효과를 봤다는 사람과, 그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는 사람들의 그 체험도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소리 마약이, 어, 새롭게 이 형성돼서 청소년들에게 어 많은 어 위협을 강하고 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미국에서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고, 최근에 뭐 우리 유튜브에 보면 SMS라는, 에, 아, AM, A M 에, SMI, 이 ASMI, 이 소리가 소리로만 뭐 잠을 자거나 공부할 때 듣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파벌 박가로 주죠 그래서 이도, 이 소리를 들으면 공부가 더 집중이 잘 된다든지 잠이 더잘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비슷한 이 소리 마약에 사이버 마약이 되어가는 거죠. 그만큼 소리가 어, 이 사람의 내 팔을 자극하고 그걸수로 인해 사람을 혼사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스톤헨지라고 해서 영국 남서부 위, 윌트셔주 소즈벨릭 형원에 이 건설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스톤헨지에 이제 이 원형으로 배치된 큰 석석들, 석, 물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약간 고인들과 비슷한 그런 형태인데, 여기에 이제 그 공중에 이제 걸쳐있고, 여기서 이제 막, 어, 어, 뭐 이런 여러 가지, 어, 행사들을 제사들을 뭐 지냈죠 고대에서는 과거에 그래서 이 스톤 엔지 관련 다큐를 보면 여기서 이제 어, 고대 종교 시설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 시설을 통해서 여기서 어, 뭐 사람들의 그런 그 이교도들의 그런 인신 제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형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톤 엔지 관련 다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가운데서 어, 북을 치면서 이제 그는 이제, 어 이제 돌에 메아리가 쳐져서 이제 계속 파장이 울리는 거죠. 그 파장이 사람들한테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점점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이 마치 마약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그 제사장 사제가 이교도들이 여기서 어 사람 인신제사할 때 사람을 죽일 때 그렇게 어이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마약을 한 것처럼 막 흥분하게끔 만들어서 그 제사를 지내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서 울리는그 비트 음악이 지금의 락 음악의 비트 음악과 동일하다. 그래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다큐멘터 하는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정신이 몽롱해지고, 함국에 빠져갖고 이상한 기분을 들어서 거기서 나왔다라고 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두루두교에서 이제 매년 그 하지 때 가서 이 이런 종교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들이 이제 과거부터 쭉 여기서 있었는데, 이들의 이제 의식이 화질 때 일어나는 그런 형상들인 거죠. 그것을 체험하러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터랙티브 지도라고 해서, 어, 그 알파벳 문자에 커서를 놓으면 각 감정 범죄에 속하는 음악 오디오 클립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번 클릭하면 유,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제 원본을 넘어가나 되는데, 예컨대 이제 알파벳 J는 어, 기쁨의 조이의 감정 범주를 가리키는데 제 위에 커서를 올려놓으면 뭐 조지 헤리슨의 어, Give Me love 뭐 이, 이런 음악들을 아니면 바비 맥펄린의 Don't Worry Be Happy라는 음악들을 오리어 클립들이 생긴 거죠 그만큼 이런 어, 그 자신이 소, 어떤 감정이냐 기쁜 감정이냐 아니면 슬픈 음악 내가 슬픔을 슬픈 음악을 듣고 싶잖아요 또 그런 것들을 이, 이런 지도를 통해서 어, 내가 듣고 싶은 여러가지 어, 인터랙티브 지도를 만, 활용해서 자신의 기분에 맞춰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감사목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게 사람의 감정을 어, 들었다 나왔다 할수 있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그 소리 마약처럼 사람을 어, 마약을 한 것처럼 환경에 빠지고 어, 컨트롤할 수 없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우리 또 성경에 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와, 23절에 나와 있는 그 사울왕을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이, 어, 그, 사울이 이제 악령이 괴롭힘을 당할 때 다, 다윗이 와서 하프로 이것을 치료해서 영을 치유하고 맑게 개운하게 만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런 음악, 음악이 영을 치유하고 또 영을 또 괴롭히는 그런 어, 상황이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파간다라는 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그이1 9 3 6년 베를린 올림픽 이후에 이 나치의 어, 그 독일 나치 정부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올림픽 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 그 국민이 나치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 독일 사람들은 물론 그 히틀러의 언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도 있었지만, 이그 전하는 한데 수용자 역할한 것은 바로 음악입니다. 각 가정에 보급된 라디오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어, 라디오를 틀어놓고 막 이제 그뭐 계속 이제 감성을 충동질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전쟁의 선동 효과를 위해서 박원의 음악극에 나오는 활기창진곡과 같은 극적이고 영웅적인 곡들을 선호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간다 음악으로 해서 독일이 어, 전쟁을 치를수 있을 국민들이 오, 올림픽 전에는 나치 정부에 대해서 완전히 반감을 갖고 있다가 이런 걸 통해서 어, 완전히 어, 그 나치 정부를 완전히, 어, 뭐라고 그러죠? 완전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치 정부를 무조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나가, 나가서 그 2차 대전을, 어,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프로파간다 음악을 하는 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이 프로파간다 음악을 많이 하는 거죠. 항상 그 자파 진보적에서 뭐, 측에서 항상 먼저 그런 뭐, 민노총이나 아니면 뭐, 그, 80년대 그, 대학, 대학생 할 때도 보면 항상 그, 이런 선동음악들이 있죠. 제일 처음 투입돼서 이런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분위기를 흥구로 만들고 감정을 유발시켜서, 어,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나치도 했고, 그 다음에 소련도 했고, 중공도 했고, 북한에도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 부대들이, 어, 대부분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음악에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에도 막그어뭐 금지곡들 이 상당히 많잖아요. 뭐그 임의 임의 향긴 곡뭐 아니면 그 아침 이슬 같은 아니면 김민호의 그런 여러 가지 노래들을 다 했던 게 뭐냐면, 그만큼 그 음악이 어 국민들에게 그런 영향들을 감정을 유발시키고 선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지곡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과거에도 뭐 이천 십. 7, 16년 그때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선동한 것도 거기서 모든 것이 콘스터화 형되고 음악으로 사람들을 대부분 선동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평창 올림픽 그할때 북한에서 제일 먼저 이그 대한민국에 보낸 그 부대가 바로 이그 뭐죠 삼지연, 삼지연 그 현악악단을 가장 먼저 보냈잖아요 관련, 간현악단을 보내서 여기에서 서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평창, 강릉에서도 어, 이 공연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대,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는 것들이 바로 어, 분위기를 음악으로써 모든 음악은 사람이 듣기 편하고 그런 게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시지와 언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 이 프로파간다의 음악에서 북한에서 먼저 이삼재의 악단을 먼저 내려보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들을 어, 영적인 작업을 먼저 하기 보내서 이쪽을 어,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을 풀어놓는 작업을 할때 그런 식으로 한다를 이마, 음악을 이용해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 이제 순경구제를 보면 에서의 어, 28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 루시퍼에 대해서 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루시퍼가 찬양의 전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인자의 두루 왕을 위하여 스푼너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 되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내가 예측이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어서 각쪽 복석과 곧 홍복석과 항복석과 금강석과 항목과 홍망노와 창옥과 청복석과 남복석과 항옥을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명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셨 때그 창조하실 때 루시퍼에게 이런 음악에 대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루시퍼가 이제 타락하고 나서 이 인간계로 내려와서 어떻게 이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했을 때 자신이 가장 잘하는 무기로 바로 사람들을 흔들어 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아까 13절에 그 말씀처럼 이누시프를 찬양하는 사람들 특히 이, 특히 락이나 래퍼, 어, 그 힙합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어, 어마무시한 그 보석들을 항상 지니고 다니죠. 막 굵은 목걸이를 하고, 막 메달을 달고, 어. 근데 이, 이것도 어마무시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이런 루시퍼를 찬양하고 아니면 루시퍼를 찬양하지 않지만 그냥 이런 힙합락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신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에 가격들이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 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5천만원부터 여기 이제 최고 많은 게 17억까지 이런 것들을 목에 달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이루시퍼를 추앙하는 자들의 패션 아이템이 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각종 보석 어. 그 다음에 황금, 뭐 이런 것들로 어, 다 그들을 치장한다는 거죠. 그만큼 누치표를 찬양한다는 성경의 말씀대로 어,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한 사단의 전략이 바로 어, 이몇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첫째는 락과 기독교를 친화시키는 작업인 거죠. 그 대표적으로 락의 복음의 내용을 결합한 락 오페라, 오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거는 뭐 거의 그 한국에서 그렇고 크리스마스 되면 매전 무대에 올라가잖아요 그 70년대 빅히트를 해서 필두에 해서 어 락의 기독교적 가사를 결합한 찬양인 지저스 락을 선보게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락이 어 엄청난 오페라로 어 분위기를 완전히 빅히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악을 통해서 락에 대한 뭐 그 록이 원체 그 성적이고 그 다음에 어, 폭력적이고 마약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에서 엄청난 반발을 했던 거죠. 그전그 그 전까지. 그런데 그 반발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7 0년대지저스 크라이스트 오페스트라 오케스, 이 슈퍼스타를 통해서 어,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이 바로 뉴에지 어, 음악이죠. 유해 재음악인데 이 아까 앞에 이 슈퍼스타랑 이런 그방 했던 게 뭐냐면 이 작곡가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앤드류 로이드 웨버하고 작사가 팀 라이스가 이 슈퍼스타를 만든 거죠 지저스카이. 근데 이들이 바로 방기독교적인 사람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 교회를, 교회를 다녔지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인터뷰할 때 보면. 어, 기독교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지만 이 불가지 불가지론자들이는 거죠. 신이 존재하지 않, 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어, 예수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다 어, 여러 차례 말했고, 어, 그 다음에 어, 그래서요 그렇게 어, 예수를 부정하고 어. 그 예수를 그냥 사람이다 신이 아니고 어, 그 다음에 재림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오페라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금 어, 교회들이 오히려 어, 그매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행사 때 이것을 항상 무대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이것을 더 열광적으로 더 좋아한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퍼스타를 성공의 기반으로 승부장한웨버는 오늘날 뮤지컬의, 뮤지컬의 황제라고 칭호받고 있고요. 팀 나이스 역시 역사적 인물로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뭐, 진정한 평가는 나중에 어 예수님 앞에서 정확하게 뭐, 평가가 되겠지만 이 음악 자체가 다방 기독교적인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어 기독교인에서는 오히려 어, 더 관, 권장하고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게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이렇게 자신들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예수님을 모욕하는 바람들이 엄청 많죠. 예수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였는데 여인들을 끄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 역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어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유에지 음악을 통해서 어, 엄청나게,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8, 90년대의 그 대부분의 다수가 이 야니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이게 아크, 아크로폴리스의 실학 라이브를 한 번쯤 다들 들어봤을까요? 어, 그 이름을 낯설지만 그 테마 음악을 들으면 왠지 익숙한 느낌이고 누구나 잘알수 있는 그 사람이, 어,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시대에 살아있는, 어, 유예지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가 잘 아는 비틀즈 임에징이 어, 이 노래는 이제 그 엄청난 유해지 음악, 비틀즈 자체가 유해지를 선호하는 그런 어, 그룹이었고 밴드였기 때문에 그이 이 가사의 시작은 시작하는 노래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없고 국가가 없고 종교가 없고 사유재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 그 존, 네, 존 네론의 그런 사상이 이 노래에 다 들어있고 그 유해지적인 음악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인본주의 무신론 창가인 감성적 명곡은 기독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출연한 그 어떤 반 기독교 락 메탈보다 기독교에 큰 타격을 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임미진이 어, 이미진이나 그 야니가 이 기독교에 주는 입장에서는, 어 그냥 뭐 이거는 기독교, 뭐 떠나서 완전히 기독교를 침범하고 자연스럽게, 어 문화에 흡수되어서 이 이미진을, 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폴 맥카트니가 이 곡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름다운 곡이, 어 나온 것에 대해 감탄해서, 어내 눈을 칭찬했는데, 이에 대해서 존이 이 곡은 폴너 같은 보수주의들을 위해 설탕을 덧 더치, 덧칠한 곡이다라면서 얘기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이미지는 어, 어, 유해지적인 음악에서 강력한 어, 기독교에게 어, 큰 타격을 입힌 어, 음악이라는 거죠. 자, 그 락한 노래 창시자가 이제 니틀 리처드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청년기까지 기독교 배경의 부모님을 만나서 친례교회와 아프리카의 미국인 감리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오순절 교회에 있다가 어, 있었는데 이 리처드가 그중 오순절 교회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좋아했대요. 그래서 초자연적 성령의 역사와 체험을 강조하는 어, 그들의 열광적인 예배와 찬양, 춤, 방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찬양을 불렀고 그의 우상은 흑인 찬양 가수들이었는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어, 그는 장차 목사가 될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니틀 리처드의 그 음악적 뿌리는 그가 성장한 30년대, 50년대 미 남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의 찬양 문화에 있고요. 그래서 그의 목사님이 그 그가 대중음악계로 진출하기 전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음악과 마귀의 음악이 있으며 너의 재능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그만큼 어, 니틀 리처드의 그 음악적 재능은 어, 하나님의 음악과 마귀의 음악을 어, 양분될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어,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 라컬르날의 창시자로서 엄청난 그런 그 미국 내의 그 음악의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지구촌의 지배적 대중음악이 팔, 락과 파, 팝과 락의그 뿌리는 50년대 중반 미국에서 탄생한 락큰날이죠. 그래서 R&B, 흑인 댄스 음악이 뭐부기기 등등의 다양한 가스펠, 가스펠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초자연적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의 찬양 요소가 가장 크게 되어 있고 오늘 한국에 비롯한 현대 교후의 대중음악 스타일 예배인 이른바 경배와 찬양 문화도 많은 부분 오순절, 그 은사주의 교회와 찬양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그 전대 민문의 혁신적인 음악을 바로 어, 이 니틀, 니틀 리처스가 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만 해도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바로 이 니틀 리처드의 어,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리틀 리처드가 가스펠 앨범이나 로큰롤을 이창자를 갖고 있고 그그 있기 절정에서 갑자기 도련은 퇴를 합니다. 그래서 음악가에 결별하고 락계를 떠나고 이제 신학의 신학교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그 그렇게 얘기하는 그 로큰롤은 사탄의 음악이라 비판하고 어 가스펠 앨범을 녹음하고 전도 순회를 공연을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근데 그 가스펠의 음악은 럭컨롤과 확실히 차별화된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자신이 갖고 있던 럭컨노의그 음악에서 가스펠을 그냥 어, 같이 어, 차별화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묻어갔다라고 된 거죠. 그래서 어, 62년에 그는 이제 갑자기 인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프로모터의 설득에 따라 대중음악 공연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가스펠 공만을 불렀는데 어, 이의 팬들이 야유를 보내면서 러컨롤을 부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어, 64년에 러컨롤를 복귀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다시 활동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어,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스페를 부르고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부르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어, 설득에 의해서 사람들이 야유를, 통해, 야유를 보내니까 다시 러큰널로 복귀하는 그런 것들을 볼수 있죠 그래서 아뭐 어, 리처드는 이제 크리스찬이나 뭐 나가 목사로서 그의 성 정체성 그의 문제와 함께 러큰널음악갈러고 활동에 대해서 결탄코 간단치 않은 신앙적 갈등과 고뇌와 시간을 보내고 어, 은퇴하고 컴백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어그 기독교에 있는 그런 그 허물의 벽들을 벽들을 이 자가 이제, 어, 허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어, 그 리처드가 창시하는 그의 후예들이 이제 구축한 거대 록켓날 힙합, R&B, 그 다음에 댄스락 이런 것들로,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우리의 그, 어, 청소년들, 젊은층들이 깊숙이 스며들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가사를 결합한 이른바 CCM이 현대, 어, 미국과, 뭐, 한국의 교회 찬양 문화로 대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그, 메릴린 맨슨과 그 사탄교회 교준 엘트 나벨이, 라벨, 그, 메릴린 맨슨이 이런 얘기였어요. 각 시대마다 기독교를 끌장내기 위해 분투하는 용감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근데, 어, 여기서 이, 이 말을 합니다. 아직도 성공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어 얘기했다는 거죠. 이 메르메스는 사탄교를 순방하는 그 엄청난 그 폭력적이고 태폐적인 이런 마약을 찬양하는 반사회, 반인류적인 내용으로 극단적인 무대 퍼포먼스를 보는데 악명을 뜻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어, 그, 사탄을 숭배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만큼 아직은 완전히 기독교를 끝장을 못 냈지만, 끝장을 낼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음악을 통해서 그 일을 할수 있다. 참 듣고 나서 엄청난 무서운 말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이 찬송은 민요에서 많이 따왔어요. 우리가 그 찬송가 40장에 나와 있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이제 스웨덴 민요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죄인 살레신의 405장은이나 신자되기 원합니다 518장 은 같은 거는 미국의 민요와 흑인 영가를 어고요. 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건 338장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스코틀랜드 이제 민요. 그다음에 시온송가 같은 교회는 독일 국가이고 그다음에 칠십장의 전능의 하나님은 러시아 국가, 그 다음에 피난처 이슨의 79장의 영국의 국가로 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민요나 대중음악 같은 비종교적인 노래를 가사만 바꿔서 종교적인 노래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콘트라파트러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고대부터 지금까지 즐겨서 오는 음악 만들기의 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음악들도 어, 결국 알고 보면 그각 나라의 민속, 민요, 아니면 국가, 어, 러시아 국가가 될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작곡이 되어, 되어, 가고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시 CCM, CCM에 대해서 막 많은들, 사람들이 오려를 하잖아요. 어, 뭐, 가사만 좋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엠, 보니엠의 히트곡에, 리버즈 오브 바, 바빌론이라는 노래,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노래가 거의 그뭐 7, 80년대 아니면 지금도 계속 이 노래들을 많이 엄청나게 불러드리고 있죠. 이 노래가 그 자마이칸 4개 네 풍의 곡으로 어 우리 귀에 엄청나게 익숙하게 되는 거죠. 이 가사는 시0편 137장 1절의 사절의 내용에서 거의 모두를 가져왔으며 뒷부분에 시편 10편 19장, 10편 19장 14절의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어 엄청나게 얘기하고 10편의 내용들 거의 다 대부분을 갖고 왔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곡의 가사만 본다면 이것은 거의 기독교적인 곡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곡을 불러서 히트시킨 그룹 보니엠은 기독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알려졌고 그룹의 모습만 봐도 기독교적인 경건함을 떠올릴 사람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사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면 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의 말통과적이어 리버즈 오브 바벨리온은 엄청난 그 히트곡을 치고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성경적인 거의 뭐 90% 이상이 성경 10편의 모습을 따왔지만 그 과사나 그것을 부르는 사람들이 어, 정말 영적으로 어,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동 또한 마약을 하고 온갖 사 어, 성경과 바, 배치되는 반기독교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지구, 미국은 지구촌 대중음악에 공급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모든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 상을 받고 싶어하는 그래미 어워드나 아니면 빌보드 차트에 올리, 자기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무선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의 이그 지구촌의 모든 음악들을 공급하는 파이프라인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게 개신교의 CCM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 어, 우리가 보통 라컨나를 락에 음악에 신앙적 메시지를 붙여서 내놓은 앨범이 이제 이그 내리노먼의 그오 p 디 n this 락이라고 해서 내리노먼이 이 개신교의 CCM의 시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히피, 그때 당시만 해도 이 60년대, 이제 이후에 히피 운동이 이제 운동이 휩쓸려 가다가 해외에 빠진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을 사로잡은 음악이자 사실상 그들의 내면에 이미 최악한 문화 코드인너놓널 음악으로 복음을 전해 한다는 것을 어,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의 CCM으로 탄생이 된 거죠. 밑에 있는 마일런, 마일런 역시 그 오늘날 락의 기반으로 락, 팝, 컨트리 하드 락, 사이키텔리, 그 다음에 펑크 같은 모든 대중음악 양식을 기독교 찬양에 사용하는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지대한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 내리, 레리, 내리노먼 같은 경우에는 CCM의 어떤 창시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런 마일런 역시는, 말런은 그 CCM을 완전히 보급하는, 파급 영향력을 더 넓히는, 그래서, 어, 그럼 어떻게 보면, 어, 내리노먼보다도 더 파급 효과가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들이 이렇게 개신교의 CCM의 시작을 열었다면 어 그것을 더 확대시킨 사람. 그러니까 정착시킨 사람들이 바로 어이 사람들인 거죠. 어이또 완전히 불을 지핀 주도적인 인물이 바로 히피 전도 사역을 했던 미국의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교회의 척척 스미스 목사. 아 이제 이 문화에 완전히 불을 지핀 거죠. 그래서 갈벌 교회의 척 스미스 목사로 인해서 CCM이 60대 후반에 일어난 그 미국의 예수운동과 같이 합쳐지면서 급속하게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CCM의, CCM의 형식파괴와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날로가속하고 음반, 콘서트 등 연예산업과 본격 결합하면서 성장가도를 달리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그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아 어존 멘버 존 멘버가 웸버, 어, 바로 이 비냐드 교회 음, 음악을 이끌었던 사람이 구준대의 대표적 그 기사와 치유를 강조하는 독특한 어, 오 우순절 은사주의의 세계 교회의 주목을 이끌었던 존 윈버가 바로 이 비냐드 교회의 음, 음악 등을 시제한층더 어, 자유분방한 모양으로 변화시키게 만들어 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락 음악이 교회 내에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안착에까지기한 많은 그 어떻게 보면 어 사탄의 종들 사탄의 신부룩꾼들이 어 이런 것들을 어 판단되는데 기독 크리스천의 락 선구자들이 바로 어 이그 교회 음악을 락 음악을 교회에 완전히 안착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앞에 어 봤던 넬리노먼과 말린런이랑그 말리넌, 다음에 척 스미스 목사 그 다음에 존 위버 같은 사람들이 이락 음악에 그교회 안착시키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라고 어, 결정적으로 알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오프, 슈퍼스타를 만들고 히트시킨 앤드루 로이드와 로이드 월버와 팀 라이스가 어, 이제 결정적으로 어, 이그크리스천 락을 교회에 완전히 안착을 시키는 역할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CCM의 역할이 어, 역할로 이역할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져 있고 교회가 예배가 예배 같지 않은 그런 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 하나의 요소가 아닌 예배 그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 못지않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어, 만들어되고 예배자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음향 예배는 예배자의 행위인 것 때문에 정말 그 예배 자체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찬송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또 찬송해야만 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의 것이라는 영광스러운 사랑 고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찬성 찬양을 할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나의 것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사랑 고백을, 어,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못하면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어, 동시에 그 확실한 소속의 매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정직한 영의 신령한 노래가 아닌 것을 찬양이라고 할수 없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그 바비엠의 그 보니엠의 그런 그 음악처럼 그런 그 신령한 노래가 아니고는 정직한고 정직한 영,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인간적인 감성에 빠져 자신의 감정에 열광하고 흥분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인간을 향해서 예배 찬송을 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 찬송의 내용은 말씀을 근거하여 객관적인 진리와 주관적인 감동이 일치되는 것이어야며 음악에서도 경건과 영적 수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어, 특근이고 그것을 해야 될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음악은 곧 예배이다. 그래서 음악 속의 사상이나 감정은 혼의 일치 믿음의 고백이고 기쁨의 관계이고 하나님의 인재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이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가는 고 음악을 통해서 나타나고 소리는 정직하고 꾸밀 수 없고 성대는 성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리에 정직한 영혼의 고백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소리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찬송가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비는 어, 음악에 대해서 가장 엄격한 사람 중에 교회음악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시평가로만 제안하였고 어,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그런 그 음악의 영향력을잘 알았기 때문에 어 인간은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치 않으며 가장 순수하고 성령 충만한 찬양은 다윗의 시편 이상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특히 어 그다음에 이제 악기 사용을 절대 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간 들어오는 것도 어칼베은 음,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온전히 시편의 그 찬양을 육성으로 어, 하는 것을 가장 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때에도 어, 그, 이 오르간 하나 악기 하나 들으려면 엄청난 그런 회의를 통하고 그런 것을 어, 연구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 기기, 악기 하나를 들어오는 데서 엄청난 시간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혀 뭐 그런 거에 문제없이 그냥 교회는 대중음악과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22편에 예절의 3절의 그 예배의 장면들이 나와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는 것도 있지만 보면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메시아의 구속의 은혜인간 감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마침내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성도의 모습 죽게 서원을 갚은 감사의 심정, 열방과 그 우선 대대로 주의 이름을 전하여 영원토록 찬송받으시도록 외침을 다짐하는 믿음의 선포로 어우러진 생생한 예배 현장을 바로 이 시편 22편에 3절에서 그 예배의 장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드리이 예배가 이 거룩하고 거룩하게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데가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가로대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질문한 그 장소가 바로 이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판 이라는 그 신전이 있던 만신전이 있던 그곳에서 바로 어그그 그 얘기를 끊으신 거죠 그판 이라는 것은 판 이라는 신은 이제 그 염소 모양과 인간의 모형 양 합쳐 놓은 사람인데 뭐 펜프루트 라고 해서 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인간과 염소를 합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나네연대기나 아니면 그 바로 이런 그런 그런 신화의 이 음악 음악의 신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왜 하필 이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이 만신전 그러니까 이 판에 음악의 신들이 가득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자신의 신성과 고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로소 바로 여기서 증거 하셨다는 거죠 그만큼 이그 이, 음악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파고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본인이 그곳에서 어, 증거로 바로 확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들이 그런 이 판이 바로 그런 어, 이 음악을 통해서 어, 사람을 훌리는 음악을 통해서 그들이 이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훌려서 뭐 여성들을 어, 급탈하고 막 이런 유혹하고 막 이런 신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그 본인의 그 죽음과 신성과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A.W. 그 토저 목사님께서 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과 지극히 개인적인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그는 거부한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그냥 오락이 아니며 인분주의적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벗어버리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어, 이미 과거에 오래 전부터 말씀을 하신,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데이비, 데이비 위크슨 목사님께서 어, 그 어떤 부행역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와서 어떤 TV를 켰는데 유스프레임을 보고 어, 채널을 도는데 그중한 채널에서 유명한 젊은 락 가수들이 공연하는 방송을 보고 어, 그공연 너무나도 극강고도하고 사탄적이어서 어, TV를 끌, 수, 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계속 눈으로 보면서 어, 믿을 수 없고 그것을 계속 봤다는 거죠 사모님을 불러서 같이 보면서 정말 섬뜩하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뭐, 해골, 뭐, 성적인 것들, 변태성욕자들 뭐, 고문하고, 흉측하고, 막, 이런 것들이 TV에 그대로 흘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 어, 그,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행음의 집이 되어 가고 있고, 어,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서, 뭐, 그렇게, 뛰어난 분별력이 없어도 바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미국과 현 시대의 교회인 거죠. 그래서, 가통, 뭐, 간음이나 간통이나 동성애로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러면서, 이 데베 뮤크스님 목사님이 예배는 더욱더, 어, 사탄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할 거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이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그 아까 앞에 말씀했던 토조 목사님과 윌크스 목사님이 그 예언이 바로 지금 현 세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중악기들, 전자기타, 드럼, 리듬박스, 뭐 오르간, 키보드 거의 뭐 모든 악기들이 세속에 있는 악기들이 다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우스게 소리로 한술 취한 사람이 울적한 마음으로 이제 저녁 예배 시간에 교회에 들렸대요. 그래서 어, 무게를 지탱하고 다리를 벌린 전자 기타맨의 모습이 보며 그다음에 매우 열정적으로 두드기는 더럼 주자, 그다음에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왼발 오른발을 굴리는 키보드 연주자 그거 뒤에서 그것을 보면 보고 나서 어, 웃었다는 웃음 이야기가있는데 왜냐하면 왜 웃었냐면 방금 자신이 그 술집 분위기와 이 교회가 외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에 교회나 술집이나 별, 어, 다른 게 없다는 것에서 비웃고 나왔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언제 집회할 때 음악을, 어, 말씀하시고 귀신 쫓고, 그 다음에, 어, 음악에서 그 전도하시고 뭐 이런 것밖에 하지 않았는데, 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나가 앞서 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고 어,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만 하면 그것이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언제 뭐 여자들을 여자들을 비으로 데리고 다녔냐? 그건 아니잖아요. 동구동락 하실 때 동성끼리만 사역했고 어 근데 현재 지금 목사들은 여자들을 비으로 데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사건 사고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는 뭐 거의 그, 어, 콘서트장을 방문하죠 거의 뭐 콘서트장을 농가하는 그런 시스템과 오디오와 차, 조명과 어, 사약자들이. 바로 이게 힐성 처치의 찬양 예배 장소입니다. 정말 이 엄청난 방대하게 어, 이런 콘서트를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이런 찬양 집회 문화가 시작될 때부터 이 문화에 대해서 어, 많은 기독교 보수, 어, 언론, 어른들이 많이 그 우려를 했었죠. 그래서 교회가 청소년과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기 위해서 이 문화를 실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어, 우려하며, 어, 많은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십수년이 지난 지금, 어, 그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과연 그들이, 어, 지금도 계속 교회에 남아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는 재미가 없는 곳이고 말씀과 기도만 있는 곳이라서 젊은 층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런 컨템포러리 찬양 집회를 만들어서 젊은 층을 교회를 끌어들이려고 무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젊은 세들은더 도로하지 않고 있고 있다는 고있 거죠. 왜?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교회 말씀드리고 예배 드릴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세상과 다른 게 없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보다도 어, 교회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재미가 없거든 세상보다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죠 세상이 더재밌으니까 그리고 오히려 거룩한 자들 어? 거룩한 자녀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을 오히려 그들이 데려가 버리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그런 행국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지금의 이 문화라는 거죠 그 예배가 어떻게, 어떻게 시작 그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어, 락음악을 통해서 CCM을 통해서 가스펠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그냥 가사만 좋고 그것은 나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어, 히로락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람들을 보게 되고 사람들을 위하는 어, 그런 찬양 집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재미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청소년들은 전혀 돌아가지 없고 청소년들은 다를 바 없는 오로지 더 타락한 청소년들이 되어가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아까 메릴맨슨이나 아니면 뭐 반드 기독교적인 그런 음악을 한다는 거죠 다 그들도 봤 마찬가지로 침례교나 뭐장로계다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랐던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다음에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것들이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의 말씀이 사라져 가고 있고 어, 이 예배가 예배가 아닌 그냥 어, 인간의 흥미거리 세상과 똑같다는 거죠. 이사의 1장 10절과 15절에 보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예물은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정함이요. 새달들과 안식이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 의 새달들과 정한 명절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나라. 내 눈앞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분양은 내게 가정합니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들과 지폐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숙한 모임까지도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예배가 아니라 정말 드럽고 추잡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어, 썩어가고 만들어있고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역겨워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역겹게 하나님의 예배 드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예배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잖아요. 자, 코로나 상태로 한국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에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에 칼에 대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주승정 목사가 이웃의 안전 지키지 못하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애하는 모습이 어떤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더 사랑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의 교회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앞서서 무엇이냐? 교회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목사들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교회의 문을 닫고 그 우리가 아는 일사각오의 목숨으로 다했던 주교스 목사님의 손자라는 사람이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신명기 말씀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뭐 성경에 많은 다윗의 10편의 그런 찬양들도 아름답지만 이 사도행전의 16장에 바로 이 바울과 신라의 그 찬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 뭔가요? 바로 점을 치는 여자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그들이 이들을 감옥에 가두었죠. 그러나 이들은 들어오면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 맞고 감옥에서 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하나의 원망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찬성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겨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최근에 뭐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들 문 닫고 이런 주장들을 하는 목사님들이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자, 북한의 지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지하교에서 찬양을 할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사랑스러운 성도겠습니까? 코로나로 교회문을 닫아야 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면서 문을 닫는 목사들과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누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한란의 때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이렇게 찬양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문 닫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을까요?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커바디스 원형 경기장 순교 장면인데요. 여기서 이들은 다 어, 네로 황제가 그 노마의 하재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해 모든 걸 재로 다 덮어 시우고 그들을 죽이려고 이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 죽으러 가면서 이 순교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를 했습니다. 죽어 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그런 순교자들의 모습들을 어,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순교 순교하신 순교의 어, 그런 역사를 들어 보면. 항상 순교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교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순교가, 순교하는 현장에서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삼장 다니엘에 나오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 너버간네살이 그, 자신의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불, 풀무불에 다 집어 넣었죠. 그때, 어, 이 결박된 차로 그 풀무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바로 이 아사리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히브리셔, 히브리식 이름을 어, 우리가 다 까먹고 바벨론식 이름은 다 기억하는데, 히브리식 이름은 잘 기억 못하는데, 히브리시 그러면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잖아요. 리 그다음에 그 바벨론식은 베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잖아요이아벤노고가 아사아사랴인데 리 아사랴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라고 해서 이 외경에 그 나와 있는데 거기서 바로 이아사리아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래서 어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을 단 하나도 그름 자처도 없게 어, 이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이이 이 찬양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에 바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어 엄청난 듣고 싶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있지만 루시퍼가 이 찬양을 듣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믿는 성도들을 다 타락시키고 자신을 무기인 음악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신에게 찬양하고 경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믿는 성도들을 어, 자신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막 어, 성, 믿는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어, 마지막 때 그들을 핍박하고 환란에 처했을 때 자신을 숭배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누시퍼를 루시프, 이길 수 있는 바로 찬양. 그예속 8장 3절에 어, 나와있는 내용처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재단 곁에 서서 금향로로 자기를 많는 향을 받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재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재단의 불을 담아 다가 땀에 소듬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마찬가지로 이이 이 금향로를 그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재단이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누시프를 이길 수 있는 찬양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계속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그 그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숭량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이 노래 이게 뭐냐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할수 있는데 근데 땅에서 송량을 속량 받은 14만 0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순교자가 14만 0천이잖아요 순교하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엄청난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이 힘든 상황에서도 더 찬양을 드리고 더어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해서 우리들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찬양이 어 앞에도 봤으면 우리가 CCM에 보면 뭐 엄청난 감정이 막 붙받지잖아요. 그 찬양을, 시 c m 을 들으면 막 정말 어, 하나님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어, 내가 내그시 c m 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 나의 희로연락 나의 인생에 대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정작 그 노래에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찬양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지금 오늘 제가 다뤘던 이 말씀들이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순교자로서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고 더욱더 우리가 이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계하고 또더 노래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 뭐... 찬양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것이 과연 어떤 음악인지 우리가 깨우쳐서 또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무엇이냐. 앞에서 봤지만 바울과 신라 그런 찬양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죠. 뭐 악기가 없잖아요. 악기, 뭐 멜로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단순히 자신의 모래, 목,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니까 모든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있던 제수들도 같이 따라 찬양 부르고 또그 간수장도 결국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 커바디스의 그 순교자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일까요? 북한 교회와 한국 한국교회를 비교하면, 아니 미국교회, 전세계 교회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어느 어느 교회일까요? 그 목숨을 담보로, 그 북한의 지하교회에 멜로디가 없잖아요. 악기도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찬양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일 거라 생각됩니다.